인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징어 게임에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은 퀄리티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샘프라 시스코 이즈 온 빛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오징어 게임 <웃음>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 <웃음> <웃음> 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따 참가하자 시작됐습니다 자이 게임은 왜 현실적이냐고 말했냐고 퀄리티가 왜 굉장히 좋냐고 말했음드렸냐면 1번 보세요. 푸쉬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서바이벌 게임이죠. 아 그러면 제가 잉여맨님을 밀어서 죽일 수도 <웃음> 있다는 말씀? 그쵸. 진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거 아주 공격적입니다. 오! 미호야, 나 밀치려고 뒤에 오는 거 아니지? 야, 미호야. 그 <웃음> 손짓 뭐야? 그 손짓 뭐냐고. 야, 밀지 그 마. 밀려? 진짜 가까이 가야 되거든. 어, 어! 이렇게. 야, 리아야. 뒤로 가. 오. <웃음> 둘이 밀리고 난리 났죠? <웃음> 리아 죽었어? <웃음> 야 서로 밀려고 난리 났다 이 사람 밀어야지 난 이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절대 야비한 게 아닙니다 여매니는왜안 <웃음> 밀냐?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되기 때문이지 아니 미호 왜안켜 내가 밀었는데 <웃음> 살았다! 난 니네 못 올게 밀어야지! 밀어야지! 니네 못 오게! 야 밀지 마! 어. 리아야! 왜 밀어? 야, 야! 리아가 나 밀고 난리 났어! 야! 밀지 마! 막그로 밀지 마! 선 밖으로 밀리면 죽어! 아왜 안으로 들어와 재미없게.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갈갈 봐자. 그래.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이다. 여기서. 지금이다. 일자리 쩐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오케이. 1단계 통과. 모든 참가자가 끝에 도착하거나 탈락한 거 같습니다. 야, 이번에는 달고나 게임이네. 음. 달고나 오. 게임. 이것이 바로 슈가 게임스. <웃음> <웃음> 어. 샘플라시크서 오느라 잘 모르시겠네요 이 게임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긁어내는 건가? 어 얘들아 나 느낌이 상한데 그러니까 당신 이거... 이, 이상하게 깎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깎는 건데? 얘들아 나뭐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웃음> 넌 끝난 거야! 아! <웃음>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구독 오 됐다 오 완성 얘들아 그냥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돼. 맨니 주의로 가지 마. 내아 됐다. 맨니 옆에 시체 있다. 얘들아 오. 너네 살아남아. 어어이 사람들 어다 죽었어. 짠니네 너네들은 먹을렸어. 뭐 난세모 걸렸는데. 나도 난 동그라미. 아 아깝다. 니네 스타벅스 걸렸어야 되는 건데. 뭔 어, 소리야? <웃음> 스타벅스 모양으로 걸렸어야 되는 건데 좋아요 얘들아 좋은 맘들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모르겠지만 위에 올라가 있을래 오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오 어? 여기서 싸우나 봐! <놀람> 이제 우린 깜부잖아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오! 오오 오. 이거 싸우는 건 서바이벌이네 아, 나이트 아웃이야 오불 켜졌다 이거 좀 사냥 좀 해볼까?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안 되겠어. 내가 직접 사람들을 죽여서 1억을 어, 획득하겠어. 나얘들아 싸우고 있어. 사람들이 이모야, 막 도와줄게. 사람들이 막날 쫓아오고 있어. 오케이. 우린 깜부잖아어야 많이 살아남았다 이번에. 어 역시 우린 깜부야 니아가 내 비트려. 비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얼주살리기다아 어? 어. 자신 어? 없는데? 뭐야 너희 나랑 팀이 아니네? 어, 잘각 미호야, 미호야, 우리 클릭 왕인 거 몰라? 미안하지만 봐줄 생각 없어. 어, 야, 다시 누가... 녹화하더라도 안 봐줘. 야, 빨리 굴러 리아, 빨리 눌러, 빨리, 빨리 빨리 아래 아래 거 누르고 있어. 야, 우리 완전 밀리고 있어 지금. 야, 저기 저저 어? 저기는 야, 800번 눌렀어. 우리가 졌어. 야, 우리 힘이 없어 이제. 우리가 졌어. 야, 제발. 제발. 진거 아니야? 무승부인가? 무승부 같은데? 어, 나안 죽은 느낌인데? 어? 어? 나안죽었어나안 죽었다. 상대편이었는데. 어,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이거. 1분 안에 가야 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그냥 떨어졌어. 어? 사람들끼리 밀어줘가지고. 얘들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밖에안남 여기...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어 어어!! 뭐오기여야 뭐?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내가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가운데 운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여아 여기... 여기... 여 돼!!! 돼. 가운데, 가운데. 아아여아여아여 가운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리아야. 어! 리아야! 여기서 보네 어이! 어이! 너의 돈은 내 것이다? 어! 어아 싸우는 어, 거야? 어! 라이트하우스였어. 이게 한 라운드 마다 라이트하우스 되나봐. 어이 어, 뭐.. 다음 라운드까지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랑 임시장님. 똑같다. 어! 리아야! 한번 봐줘. <웃음> 우리 좋았잖아. 우리 깜부잖아깜부 그런게 어디쎄? <웃음> 싸워? 오0 로봇스 걸고 한번 해? 너피 없어? <웃음> 어? 일어나서 게임을 준비하라는데 게임할 사람이 없는데? <웃음> 다음 게임인 구슬놀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구슬의 짝수 또는 홀수인지 추측하는 게임입니다. 아하 이것도 잘하지. 근데 나다운로도 가도 혼자지 아냐? 홀이지. 홀! 아 이건 짝이지 과연? 아짝두발 아. 이번엔 짝? 홀? 짝? 짝! 아이거 홀이지 아 홀홀홀 홀, 홀. 그럼 홀 아, 홀? 짝이지 아! 자 마지막 게임인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 홀이지 홀 나이스 좋습니다 구슬 한개 이상 있습니다 오케이 살아난 행진했고요 후 짝을 선택했다면 지금 난이 자리 없겠지 근데 이미 여매니가 돈다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 게임할 사람이 없어 어 리아 부활했어 리아야 너뭐 그런 게 어디 어딨... 이위 상품 로벅스를 썼다 <웃음> 복수 시간 <웃음> 이거 하려고? 가구해 오징어로 서. 만들어주마! 오징어 퍼로 폐야! 응, 음, 한대 맞췄지? 말로 아, 하자!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또삼0 로봇 쓰게 해줘? 으아아아아아 내가 한 대를 쳤기 때문에 유리하다 삼실 로봇 또 쓰고 싶지? 따라오테면 따라와봐! 오늘 전 재산 다 털어준다 겁쟁이 녀석 따라와봐라! 겁쟁아 알아 왔다! 들어와 들어와! 어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피 없어 <웃음> 뭐지? 게임 끝난 거였어? <웃음> 내 30로 복사! <웃음> 아 마지막 구슬치기가 마지막 게임이었나 봐 업데이트 된게 자, 어쨌든, 이렇게 오징어 게임, 뭔가 퀄리티 굉장히 좋은 오징어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